임무, 주식시장에 발을 담구다. 97년 겨울 캐나다에서 돌아온 내게 외원이기를 겪으면서 IMF체제로 들어가는 한국은 그리 우호적이지 않았다. 기자재가 꿈꾸었던 내게 데스크를 제공하는 신문사는 어디에도 없었다. 급해진 나는 해외형 퍼트를 모집하는 한 대기업에 원서를 밀어넣었고 어렵사리 관문을 통과한 후에야 조금 느긋해진 마음으로 발령을 기다릴 수 있었다. 나중에 이 기업은 유감을 표시하고 다른 직장을 구해보길 권했다. 얼마 후이 기업은 화의를 신청하였다. 당시의 뉴스를 보면 날마다 신기록 경신하듯 놀라운 수치를 발표해댔는데 주가 400선 풍괴와 달러와 2천원이라는 놀라운 수치들이 그것이었다. 달러 환율은 내가 외국에 있을 때 가장 민감하게 관심을 가지던 거라 그 충격이 그만큼 컸는데 주가의 하락에 대해서는 감이 잘 오진 않았다. 다만 막연히 주가 300대의 시절이 왔고 증거롭게 찬 바람이 휘밍 불어댄다는 정도만 알수 있을 뿐이었다. 내가 고등학교 때의 일인데 사회과목 경제를 가르치는 시간이었다. 주식시장에 대해 수박 꺾기식의 강의를 듣다가 내가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질문했던 기억이 있다. 주가가 내려서 자살하고 그런다던데요. 주가가 내리면 다시 올라가기를 기다리면 안 되나요? 그때 선생님은 글쎄 주가라는 게한번 내리면 잘 올라가기가 힘든가 봐라고 답변하셨는데 당시에는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갔다. 주식시장은 그렇듯 내게는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었다. 참고로 말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평생 주식 한번안 해보신 분들이다. 오로지 돈은 은행저축과 부동산의 두 가지 형태로만 불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었다. 이렇듯 주식 투자라는 것을 남의 나라 이야기 정도로 이해하던 내가 주식시장에 입문하게 되는 것은 순전히 아무데나 일단 들어가고 보자는 당시의내 상황이 만들어낸 우연이었다. 어렵사리 구한 직장이 출근조차 해보지 못한 가운데 해당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입사가 취소되자 5개월 가까이를 청년백수로 빈둥거리게 되었다. 그러던 일수를 보니 현대증권에서 최초로 인턴사원을 모집한다는 것이었다. 당연히 원서를 발송했고 98년 6월 1일 처음으로 낯설은 직장증권사에 출근하게 된다. 첫예연 기본 다지기 20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사하였지만 당시 증권사의 분위기는 어두웠다. 98년 6월은 지난 10년간의 최저점인 277포인트를 기록한 달로 그 분위기는 험악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울리는 중이었다. 그럼에도 많은 선배 직원들은 나에게 너는 주식이 바닥인 때 들어왔으므로 운이 좋다라고 말해주며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사실 나로서는 전광판의 색깔에 따라 울그락불그락해지는 사람들의 표정 변화가 생소한 것이었지만 선배 직원분들이 해주신 말이 무슨 뜻인지 정도는 알고 있었다. 실제로 그 당시에 3만원대에서 오르내리던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면 1년 반 뒤에는 10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 기회는 그냥 잘 모른다는 이유로 지켜만 보는 가운데 퀵하고 지나가버렸다. 밀짚모자는 겨울에 사라는 말이 이런때만큼 잘 맞아 떨어지는 경우는 없다. 예를 들어 지난 미국의 9 1 1테러 당시에 폭락했던 우리 주식시장은 또다시 집단 투매를 불러왔던 양상이지만 지나고 보니 그 당시는 겨울이었고 우리는 밀집 모자를 샀어야 했다. 어쨌건 입사 후맨 처음 1년간은 본격적인 주식 딜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난 투자상담사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주식투자에 대한 이론서들을 독파하고 있었다. 어차피 투자상담사 자격증을 따려면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공부했어야 했는데 시험 문제를 맞추기 위해 정리된 내용은 실전에 도움이 안 된다 싶어 자격증 획득 이후에도 종종 서점에 가서 주식투자 관련 서적을 사서 학습하였다. 엘리어트 파동이론, 재무제표 분석법, 적정주가 산출공식, 정률배당 성장 모형, p i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이동평균선 매매기법, 거리량 지표, 볼린저랜드 등등 무수한 이론을 배우고 학습하였다. 그렇게 수양을 닦고 있는 중에 첫 번째 전투가 벌어진다. 바로 98년 말의 증권, 은행, 건설주 트로이카 대폭 등 장세가 그것이다. 난생 처음 겪어보는 대폭 등 장세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가? 첫 전투의 장, 묻지마 투자하기. 이거 지금이라도 증권주 사야 하는 거 아니야? 친구는 안달이 난 듯했다. 모두들 어두 나도 상한가 행진의 입이 찢어져라 즐거워하고 있는 방에 나와 내 친구는 저평가된 내수주를 한 종목 골라서 보초를 서고 있었다. 안 올라가는 종목을 사서 올라가기를 기다리는 걸 우리 증권사 직원들은 보초산다고 그런다. 98년 10월 시장은 4개월에 걸친 지리한 행보를 마감하고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그 상승기온은 미약하였으나 10월 넷째 주을 마감하면서 주가가 400포인트를 돌파하자 점점 폭등 기운으로 뒤벗기고 있었다. 그 10월에 네번째 주 토요일에 내 경제신문기사는 주가 파죽지세 400선 돌파를 헤드라인톱으로 내보냈다. 무언가 처음 보는 장세가 펼쳐질 것 같은 예감으로 가슴이 뛰었다. 객장의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었으며 친구들로부터 계좌관리를 부탁하는 전화가 이어졌다. 그동안 갈고 닦은 무공을 보여줄 때가 된 것이다. 그때까지는 정식 딜러가 아닌 상황이었으므로 일단 친구들 계좌 몇개 정도만 가지고 시작을 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동안의 갈고 닦은 기업의 내재가치나 기술적 분석은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심리선이 과열 지표를 나타내는 종목들이 겪고 질줄 모르고 연이어 폭등하였으며 내가 찾아낸 내재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은 끝까지 잠잠하였다. 난 가장 기초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다. 당시 시장의 투자자들이 열광하는 것은 증권주를 포함한 은행주 건설주의 신트로이카주였는데 과열된 지표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비 웃으며 난내 식대로 한다면서 끝까지 오르지 않고 있는 종목을 들고 있었던 것이다. 나름대로는 과열된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한다는 명목이었지만 난 사실 겁이 났던 거다.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서지 못하는 허약한 가슴을 가지고 시장의 핵심 에너지를 피해서 언저리를 맴돌고 있었던 것이다. 쾌권도를 배우다 보면 품새라는 것이 있다. 발차기와 정권지르기를 일정한 틀 안에서 순서를 정해 시전해 보임으로써 실전에 응용할 수 있는 자세를 연마하기 위한 연습 동작인데 한 3단 이상 정도 되면 모를까 그 이하라면 실전 싸움이 벌어지면 그동안 익힌 기술은 다 어디가고 막무가내의 주먹질이나 하게 말입니다. 당시에 내가 그러했다. 그동안에 배운 엘리어트 파동이론이니 상승 시그널이니 하는 것들이 모두 실전에 들어가서 먹혀들어가질 않자. 그 다음에는 막무가내로 이 종목 저 종목 우왕좌왕하며 황금같은 상승장을 헤매고 다녔다. 그나마 처음에 보초설 때는 조금씩 아주 민망한 정도라도 수익이 나고 있었는데 그걸 그만두고 다른 빠른 종목을 조주면서부터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런 사이 증권주는 미친 듯한 급등을 보여줬으며 12월 초가 지나자 증권주는 평균 5배 이상 단기간에 급등하는 괴력의 카리스마를 보여줬다. 객장은 이제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게 되었으며 애를 들쳐 업은 아주머니. 개를 끌고 온 아저씨들 까에 섞여 마치 과거 재래식 시장의 인파를 방불케 하였다. 지점의 전화통은 불이 났으며 바빠서 점심은 군기 일수였다. 그러나 식사를 건너뛰어도 하루 종일 서 있어야만 해도 사람들은 행복한 표정들이었다. 아무 종목이나 증권이나 건설이라는 글자만 들어가면 무조건 상한가였다. 마치못 살까봐 안달하듯이 사람들은 아우성을 쳐댔으며 수익을 극대화시키고자 미술을 불러질러댔다. 기업의 내재같이 이력도의 과열 신호 이런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었다. 그전 날마다 상한가 행진이 이어지며 증권사 객장은 광란의 파티장으로 변해갔다. 그때 난 집단심리의 무서움을 깨달았다.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집단심리감염이 바로 당시에 주식시장에서 나타난 것이다. 만약 어떤 한 사람이 주식을 사려들 때그 종목이 이미 상한가를 여러 번 쳤으며 주가가 두배 이상 단기간에 상승하였다라고 하면 누구라도 쉽게 사들어 갈 생각을 하지 못할 것이다. 혼자서라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만큼 겁이 나는 일도 사람들이 여럿이 뭉치면 과격해지고 용감해져서 해치울 수가 있는 것이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별일 있겠어? 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것이다.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자신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느냐 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과연 남들도 하는 일인가 혹시 외톨이는 아닌가 하는 것이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글 때는 객장에서 모두가 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아나는 최선의 선택을 하여서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후일 이러한 집단 심리는 내가 만든 기법 중에 하나 추세 트레이딩의 기초가 된다 당시에 객장에 걸려오는 전화를 예로 들어오자 실제 전화기록이다. 네 감사합니다. H증권 부천지점입니다. 오늘 증권주가 어때요? 오늘도 강세 진행 중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한가이거나 상한가 근처입니다. 상한가 안 들어간 거뭐뭐 남았죠? A증권 B증권 C증권이 남았네요. 그럼 A증권 사주세요. 확실히 이러한 집단 심리는 부작용이 있다. 12월 16일로 기억되는 그날도 거의 모든 증권주가 상한가를 진입하였으나 오후부터 하나씩 균열을 보이다 끝내는 일제히 한가로 내리 꽂히기 시작했다. 이 몽서리가 처지는 현장에서 1억 원을 가지고 미수를 풀러질렀다고 치고 그 미수가 2.5배까지 가능했다면 상한가에서 한가까지 24% 손실이니깐 장마감 후에 총원금 1억 원중 4천만 원이 남는다. 당시에는 거래소도 상한가 폭이 12%씩이었다. 거기다 그 다음날도 한가 출발하는데 그동안 워낙 급등한 후증이 있으니 팔리지도 않는다. 그날 종가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보면 천만원밖에는 안 남는다. 그 다음날도 한가 출발 한가 마감이라면 이미 깡통나고도 이천만원을 메워 넣어야 하는 계산이다. 이 미수의 저주가 당시에 실제로 전국에 걸쳐 일어났다. 처음 며칠 동안 조금 재미를 본 덕분에 자신이 붙은 수없이 많은 투자자들이 있는 돈 없는 돈다 끌고 와 주식을 질러댔다가 사흘만에 장렬히 전사했다. 당시 내가 다니고 있는 증권사에는 미수 반대 매매를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하는 전화가 빗발쳤었다. 주식 안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정을 모른다. 98년 12월 둘째 주의 종합주가지수가 고가는 599포인트였고 저가가 515포인트였으니 아무리 매매를 잘못했어도 한 15% 정도 손실을 봤으리라고 생각한다. 우리같이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일이다. 어쨌건 시장은 사흘 정도 지나서부터는 조금씩 회복되어 대략 3주일 정도를 더 버텨냈지만 증권주는 12월 16일부터 두달 이상을 조정기를 겪어야 했다. 결국은 증권주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나의 관리 계좌들은 상대적으로 큰 손실을 막았다고 할수 있지만 애초에 번 것도 별로 없었으니 결국은 손실 마감이었다. 그렇게 나의 첫 번째 전투는 허무한 패배로 마감되었다. 조정이 시작된 것이 뻔한 장세에서 더 이상 계좌 운용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여져 모두 철수시켰다. 초보자들은 극등장에서 두 가지 패턴의 매매를 보여준다. 일단 좀 무서우니까 나무라간 종목을 찾아 매매한다는 소심파가 있고 무조건 어제도 올랐으니 오늘도 오르겠지 싶어서 아무거나 어제 상한가 들어갔던 걸또 사는 막가파 스타일이 있다. 당시 말은 증권사 직원이었지만 초보자인 내가 선택한 카드는 소심파 전법이었고 결과는 처참한 패배였다.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었다. 아직 1년도 안된 신입이긴 하지만 영세기 증권사 직원이 급등장세에서 내내 본전치기만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손실만 보고 나오다니. 그동안에 내가 공부한 건다 무엇인가 하는 회의감이 들었다. 나의 페이는 무엇인가. 결론은 대중의 심리를 이해하지 못한 데 있었다. 그때 집단 심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다며. 처음 시장이 400포인트를 돌파하였을때난 주저없이 대중이 열광하는 증권주를 덮쳐 들어갔을 것이다. 그때 깨달은 게 시장의 군중은 기업의 가치를 볼줄 모른다였다. 주식시장이 아무리 주가는 실적에 따라 움직인다라고 하는 규칙을 정해놔도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 군중이 인정을 안 하면 그만이다. 서울시민 천만 명이 어느 날 갑자기 인도가 아닌 차도로 걷기 시작했다면 그때부턴 차도가 인도인 것이다. 도로교통법이고 뭐고 필요 없다. 맨 처음 빨리 출근하기 위해 차도로 뛰어드는 사람은 무모하지만 나중에 다 함께 차도로 행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나도 남들만큼 빨리 가기 위해서는 차도로 같이 뛰어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도 어느 차도가 가장 뻥 뚫려 달려갈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뛰어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연히 부작용은 있다. 서울시 당국이 군대를 풀어 단속을 시작하면 늦게 빠져나가는 사람은 단속에 걸린다. 그렇다면 상승장에서 소심파가 아닌 막가파로 선도조를 추격해야 한다는 것은 알았는데 대체 그 부작용은 어떻게 피할 것인가? 사실 내가 말하는 주도주 추격법과 이 막가파 매수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것이 남은 숙제였다.